아 어, 가. 놀러가 같이 고 애들이 많아서 수건 다 써버려가지고 달라 그랬는데 어, 수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러 가야 돼요. 친구 두 놈이 가버리고. 저희 둘이 시부야스카이를 가게 됐습니다 이게 시부야스카이가 코로나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가에 완성돼가지고 아마 한국인들 몇명못 갔을 거예요 가서 한번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심도 햇빛이 딱 떠가지고 아주 타이밍 아주 좋게 <웃음> 오우 와우 일단 입구만 신고까 스카이 여기니까? 일로 가라는 기니까여 어. 음. 어, 셀카봉 하지 말라네 삼각대여 여기? 서이 여기? 션기이기 여기? 여 올라갈 수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아저씨. 네, 스카이. 감사합니다. 시간 확인させてください1 5時から2名様です 네. 枚の確認しますそらまず枚目でスクロールしてもう枚いたしますはい枚目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らから 미리 캐시페 끊어 놔가지고 아주 기무지하고. 네 이게 그 진짜 당장에 그날그날 그티켓팅을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시 이후에만 그것만 현장 발권이 돼 가지고 어, 미리미리 예약을 하는 거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 그거네. 스크램블 그거네. 교차로 저거. 음. Okay, he goes first. Stand the both one. Oh, 아, okay. And you're g o n n a wait. Here you're g o n n a to the second one. So he goes first. He goes first. 네, 네, 네. He goes 어, 나 나하고 아, 너도 아, 그거래. 그래. <웃음> 리베이터이도넘어지 말라는 같은 응, 여기서 기다려줘. <웃음> 45층이야? 와, 저 끝까지 다 보인다. 숨있으면 해지는데 해지고 나면 진짜 더 멋있겠는데? 와 구석에서 사진찍으려고 여기 구석에서 사진찍으려고 대기하는거 어 그래도 멋있다 그래도 우리가 온대 중엔 최곤데? 와혹 확실히 여기가 제일 높다 근데 여기 뭐 카페같은게 있는게 아니네 그냥 전망대만 이렇게 보는거네 저기에 저기에 있을걸? 야, 이것도 찍고 가자, 그냥 여기서 아예. 아 그래. 아 사진이 나온다, 여기네. 여기가지고 여기가 둘이 이렇게 길구나. 그 누구랑 이렇게 돼 있네. 음. 아 애초에 여기는 위에도 이렇게 다 뚫려 있네. 야. <웃음> 어? <웃음> 여기서 어봐 이거 엘리베이터만 없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저기 스프가 사진도 찍어주네. 아니, 이거 진동 기자.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저 끝에 있는 게 약간 후지산 같은데. 아, 아까 좀 그래도 보였는데 지금 안 보인다. 이게 확실히. 여기가 높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게 역시 좋거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휴대 다리가 되니까. 그 밑에서 찍어버리면은 사람은 그냥 이쁘게 잘 나오는데 여기가 그만큼 높은지가 잘안 나와. 한번 쳐봐이한번 저기 한 번. 어, 확실히 풍경보다는 사람이 이쁘게 나오는 난것 같아. 음. 좀 밑에 앉아가지고 좀 낮게 해서 카메라 낮게 해가지고 위로 찍는 게. 야 구석탱이만 더 상당히 다이구만. 어? 소파이네 소파 아 소, 그렇구나 여 소파가구나 아 저기 여기 도쿄타워가 여기 있네 어 저기 도쿄타워가 있네 저기 앉아 있을래? 앉아 아 응. 어, 내가 얼마 있을거야? 너 가고싶을때 갈게 쇼쇼쇼쇼 <웃음> 소파도 있어가지고 어 앉아서 보기 딱 좋았던 것 같아 그 야경 또 펴지면은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야 다음에 도쿄또 와도 되겠다 사법을 절대 나못 본다 그니까 우리 집못본게한다득여야 시에 오는 게맞네세 시에 는도 와서 어 대충 주시고 있다가 해지면은 사진 찍고 가면 되네 어. <웃음> 근데 우리가 오늘 한 일정을 보려면은 지금 치고 가야 돼 어쩔 수 없다네, 토모다지요소단다네야 같이 또 6시에 여는 데 있는데 응. 어거지 먹고 갈래 먹고 음식을 안 먹잖아 그냥 먹다가 저녁에 대 괜찮은데 괜찮은 데 가서 먹을래? 괜찮은 데는 어딘데? 국수 근처에아 처먹어야 돼 처먹어야 돼 어 바로 아래층에 있는 카페에 왔는데 여기가 뭔가 좀더잘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따뜻해서 좋아 음. 자 그럼 기훈씨 네 시부야 스카이 어땠습니까? 좋네요 뻥 뚫려서 뻥뚫려 거예요? 다시 올 이야기 있어요? 야경 때? 야경 때? <웃음> 다음에는 좀 둘째 날에 와서 그냥 천천히 있다가 아니면 막날이라든가 응좀 음, 느긋하게 느긋할 때 와야 돼 확실히 여기는 지금처럼 일정뒤에일정이 있을 때 오면 안 돼. 어, 오면 안 되고. 아 여기로 끝내가지고. 어, 뒤에 없게 하는 거. 어, 아, 야경 못 봐서 좀 아쉽긴 하구만. 자, 갑시다. 뭔가 연예인 온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놓고.